간만입니다 요새 슈퍼비지에서 한참 만에 영상 제작을 하게 되네요 물론 바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번 영상에서 채도, 명도, 색조 그리고 무채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 이번에는 무채색을 이용해서 정모를 그려볼까 합니다 금붕어 키우는 어항에서 돌 두개를 꺼내왔어요 흰색돌 그리고 회색돌 이 돌을 간단히 스케치 합니다 스케치는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간략하고 정갈하게 그리고 특징을 살려서 해주면 됩니다 물론 잘 그리는 사람들은 스케치 없이 바로 채색을 하기도 하죠 특히 수치화는 색의 선명도 그리고 종이의 마모 방지를 위해서 아주 심플하게 스케치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딱 스케치를 끝내고 이제 채색을 해 봅니다 무채색을 이해하는 영상은 위에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고요 팔레트를 펼치고 무채색을 한번 만들어 보죠 흰 물체를 표현하기 위해 황토색과 하늘색을 섞습니다 하얀 조약돌이 연어 녹색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이 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채색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갈색과 밝은 군청색을 섞어요 무채색을 만들 때는 대체로 갈색 개통과 파란색 개통 색을 섞어주면 아주 멋있는 무채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색 저색 섞어가면서 본인만의 무채색을 만들어 보세요 레드 브라운과 프로쉬블 물로 섞으면 가장 어두운 검은색에 가까운 색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물체와 그림자가 맞닿는 부분 그리고 물체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어울리죠 이렇게 무채색의 느낌을 알았다면 이제 채색을 합니다 웨톤웨트 방식으로 할거라 깨끗한 물을 듬뿍 칠합니다 지금 칠하는 붓은 다람쥐털 붓인데 이 붓의 특징은 물기를 많이 머금어서 도화지에 물기를 충분히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우선 하얀 조약도를 칠합니다 보통 흰 물체를 그릴 때는 어두운 부분부터 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이유는 어두운 부분부터 잡아줘야 하얀 부분을 칠할 때 실수를 적게 하기 때문이죠 관찰하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흰색 조약돌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색 톤, 청색 톤, 그리고 녹색톤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죠 그 느낌을 표현해줘야 할 크림이 감동이 있습니다 아 말이 너무 많았군요 끝은 이렇게 초벌칠을 해줍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물감과 물과 도화지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모습이 자유롭게 보이거든요 가볍게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면 중간토을더 칠해줍니다 보이는 것들을 다 그려주면서 말이죠 돌의 질감, 무늬 이런 것들을 다 묘사해줍니다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되갑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는 분보다는 탄력이 있는 붓을 쓰는게 좋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인조붓입니다 탄력이 탱탱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질감 표현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무채색을 잘 쓰면 그림이 상당히 고급져집니다. 자신만의 무채색을 만들어 보세요. 멋진 그림을 위해서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